Thanks. Thanks to invite. Um, 네, 감사합니다.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난 10년간 히키코몰이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2월 어, 저는 히키코모리 이탈리아라고 하는 청년의 자발적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인식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 당시에는 블로그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히키코모리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어그 블로그 커뮤니티에서부터 어 제가 아 어, 후원을 받아서 2017년에 어, 전국 단체를 설립을 한 것이죠. 어 현재 이 히키코모리 이탈리아에는 어 이탈리아 전역에 수십 개의 자조 그룹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 50명의 어 저희 연계 심리학자들이 어, 부모와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19는 히키코모리 현상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 잠시 어, 잘못된 인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어, 락다운이 있었는데요. 어, 이것이 히키코모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마찬가지의 상태를 사람들이 겪도록 만들었다고 라 하는 그런 어, 잘못된 어, 그런 어, 관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자발적인 고립과 강제된 고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선택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어, 의지와 관련된 어, 그런 결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인데요. 어, 사실 락다운의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강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발적인 동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외로움 역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외로움과 신체적 혹은 물리적 외로움의 구별이 필요한데요. 신체적 또는 물리적 외로움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반면 심리적인 외로움은 주관적인 상태로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거나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 지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어,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히키코모리 외로움은 심리적인 외로움이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히키코모리들은 어, 이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물론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히키코모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락다운 당시에 어땠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어, 히키코모리 중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자 하는 그런 충동에 맞서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것이 실패했을 때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겠지만요 어~ 이들에게는 사실 어~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었던 예를 들어 학교와 같은 어~ 그런 연결점이 강제적으로 끊어지는 어, 그런 경험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히키코모리 어, 초기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자 하는 충동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 그것을 스스로 어, 잘 이해하지 어, 못하고 있는 그런 어,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사회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충동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고립의 과정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압박이 없는 상태 혹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주는 어떤 이점들 혹은 장점을 더 쉽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히키코모리 들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히키코모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요 그리고 리스크도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어, 상태도 더 아, 아, 악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기간에 사실 이러한 히키코머리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다, 혹은 정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모가 희키코머리에게 가하는 압박 역시 어, 더욱 줄어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희키코머리들이 집에서 안 나갔나. 가는데 어, 락다운 기간에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어,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함으로써 더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이 히키코모리의 상태가 어, 만성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어, 아무도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 히코머리를 도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어, 사실, 히키코머리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부모들은 히키코머리가 집에서 나가게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히키코모리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애초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 락다운 기간에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 사회적인 고립에 대해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희기코물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지원 요청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당 30건에서 50건 정도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요청이 오고 10%에서 20% 가량 히키코모리 본인에게서 오는데요. 락다운 기간에 이러한 지원 요청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히키코모리 현상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히키코모리보다 더욱더 시급하고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히키코모리의 그런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었고 사람들이 따라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 행사들 같은 경우도 어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2017에서 1 9년 사이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러한 토론의장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된 후에도 몇 달이 후 지나서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탈리아의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가 되었고 또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심리적인 백레시의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을 어, 코로나19의 리스크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락다운이 끝나는 시점에 히키고모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인 백레시입니다. 어, 사실 이 어, 사회가 멈춰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상태 속에서 많은 히키고모리들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게 될때 희귀꼬머리든 그럼 어떤 느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희귀꼬머리들의 경우에는 사실 결국 그러한 시점에 오히려 자신의 상태가 더욱더 불쌍하다 더욱더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코로나 기간의 격리 혹은 락다운 상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같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이지만 자기 같은 경우에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더욱 더 강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상태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자살 충동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히키코머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폴웡 교수가 아시아 정신의학 저널에서 논문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부모의 일자리 상실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발생한 부정적 영향은 아직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가정 전체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했으리라는 것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24시간 머무르게 되면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의 격화가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 신체적으로 대립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히키코모리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어 코로나 기간에 이 부모 어 지원 그룹이 어 온라인 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어, 했는데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자조그룹들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엔주 줌으로 어, 그리고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 오히려 온라인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 비해서 장점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을더 어, 편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 대면 자조그룹 모임에 참여 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오히려 참여를 하게 되기도 했죠. 반면에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감정적 혹은 정서적인 관여의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어, 얼굴과 또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요 그리고 일부 부모들의 경우에는 줌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기도 했죠. 팬데믹이 학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따라서 우리가 홈스쿨링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부모가 하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집으로 이동하고 또 교사의 역할은 부모가 직접 하거나 일부 과외 교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게 청소년과 가족들 그리고 또 자발적 사회 고립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홈스쿨링의 비중은 두배 이상으로 증가해서 5천 가구에서 1만 5천 가구 이상으로 3년 만에 늘었습니다. 왜 집에서 공부하느냐라는 그 이유에는 당연히 히키코모리도 그중에 하나가 있지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연합의 속속에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퇴자를 위한 학교도 조금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싸고 또 어, 히키코모리, 어, 청소년은 그런 학교에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스쿨링이, 그리고 또 사립학교의 증가는, 어, 일반적인 학교들이, 그러니까, 퍼블릭스쿨이 포용적으로, 어, 기질이 약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인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학습 공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 부모와 좀더 가깝고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 경로라던가 학습 속도나 아니면은 학습 방식을 이 개별적인 아이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지요. 어,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은 이 또래 아이들과 와 사회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대인관계 기술을 잃어버리거나 바깥 세상과 어울리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에게 너무나도 의존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어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때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의 경우 학습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모의 그런 시각이나 세계관을 아이가 내재화하면서 어더 다양하고 다른 가치나 아니면 어 세상을 이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에 아이가 노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단점도 있지만 부모님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성스쿨링이 단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교육 자체도 그렇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스쿨링의 히키코모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홈스쿨링을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 특히 어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이 인해서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습 어아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불안감을 겪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학습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교육 혹은 원격교육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 통신교육은 잠재적인 고립 성향이 있던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더 만성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학교는 다양한 것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경쟁 사회에서 사회적인 역량과 기술을 기르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러한 기술은 실질적으로 삶에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뭐 돈이 있다면 어 대부분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겠지요. 홈스쿨링이나 원격 교육, 원격 학습은 어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런 홈스쿨링이나 원격 교육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정부와 우리 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거나 히키코모리 가정을 지원하는데 꽤 소극적이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교육부에서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이탈리아 학교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학교와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히키코모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고 또 예방하고 또 도우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작업을 그 사업을 지금은 어 중단하고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다양한 MOU를 체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 피에드몬트와 시실리시에서도 MOU를 체결을 하여서 다양한 기관들과 보건과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나 보건기관 그리고 학교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소위 어 심리적 심리상담 어 서비스 보너스라는 것을 기금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록다운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는 심리지원 사업을 고립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례 동안 온라인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차례 무료 심리상담을 끝낸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 어, 이제 토론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그룹에는 우리 협회에 소속된 두 명의 심리학자가, 심리 상담사가 진행을 해주고요. 18세에서 30세의 사이에, 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데믹이 히티코모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고 또 이러한 케이스가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 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봉쇄 조치와 관련된 조금 어~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락다운이 어~ 로 인해서 언론이 자발적 은동 고립 청소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는 영향을 미쳤지만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고립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학교들에서 원격 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록다운으로 인해서 학교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고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새로운 스킬과 그리고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원격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팬데믹이 없어지더라도 이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피하지 못하는 갈등 외에도 장기적으로 가, 학부모와 그리고 아이들이 집안에 같이 있으면, 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친해지고, 또, 어, 같은 한 지붕 안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대신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탈리아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매우 안타깝게도 드라마틱하고 아직까지도 정부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상황 더욱더 악화되었는데요. 저희 추측에 따르면, 예측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어. 35세 미만의 이런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히키코모리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라할 수도 있죠. 35세 미만의 10만 명이 사회적인 고립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을 히키코모리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 후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서 사회자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 결국에는 국가에만 의지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협회로서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초청 덕분에 국가적인 것을 넘어가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